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버 놀려청년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출시한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 5G 모델을 가지고 왔는데요. 기본적인 디자인과 스펙을 살펴보고 갤럭시북 이온2와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누가 사용하면 괜찮을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먼저 갤럭시북 플렉스2 5G 스펙입니다. 15인치와 13인치로 출시된 플렉스2는 인텔 CPU 11세대 칩셋을 탑재했는데요. 가격에 따라 CPU부터 메모리, SSD가 다르고 일부 디자인도 조금 다르니 각자 사용 용도에 따라 스펙을 결정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갤럭시북 플렉스2 5G 특징이라면 360도로 회전하는 스위블 힌지가 적용되었고 S펜이 탑재되면서 터치스크린이 된다는 점인데요. 이 부분은 스펙과 상관없이 모두 같은 부분으로 필기 사용에 대한 갈증으로 인해 태블릿과 노트북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꽤 유용하게 사용할 만한 노트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360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별도의 거치대 없이도 책상에 두고 영상을 시청하기 간편했는데요 물론 노트북 자체가 책상에 올려놓는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키보드를 접음으로써 공간 활용도와 몰입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 장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모니터 상단 중앙에 카메라가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키보드 왼쪽 위에 카메라가 하나 더 추가되어서 태블릿 모드로 변경한 상태에서도 촬영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모델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필요에 따라 구매시 선택하면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만 해도 이온투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다른데요. 수입율이 된다는 점과 터치스크린, S펜, 중앙 카메라까지이며 이온투의 경우 유심히 꽂히는 부분에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이 존재하여 와이파이 지역이나 핫스팟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등 활용도를 생각하면 플렉스2가 더 좋겠죠 다만 이온2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무게도 최소사양 기준 1.57kg으로 조금 더 무겁고요 메모리와 SSD 추가 슬롯이 없다는 점은 좀 아쉽게 생각되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플렉스2 5G에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이라면 핫스팟 연결 없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다는 점일 텐데요. KT를 기준으로 Superplan 프리미엄과 Superplan 스페셜 요금제를 사용 중인 분이라면 스마트기기 1회선 무료 서비스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5G 데이터 투게더 요금제에 가입하면 월 정액 19,800원으로 3기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고요. 단독과 공유 사용 시 제공 혜택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1월 25일부터 한 달간 삼성 갤럭시북 플렉스2를 구입한 고객에게 삼성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요금제와 혜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북이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양을 보면 배틀그라운드 같은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기에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데요 조금 낮은 사양의 메이플, 롤 등과 같은 게임과 포토샵, 라이트룸 같은 묵직한 프로그램은 구동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천후 모델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목적으로 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스펙을 지니고 있는데요 특히 필기를 많이 하는 학생에게 더할 나이 없이 좋은 모델이 되겠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에 따라 스펙이 다를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주의해서 구매하신다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